진짜 바로 이러 쳐다봤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죠 마랑 브이로그 하하하하 요! 맨업 게잇! 아츠 굿모닝 예! 자 일단 제가 각설하고 아침부터 식단을 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닥으로 일단 단백질 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요새 동기부여 진짜 오지게 받았거든요 다가오는 내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 열심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내년만큼은 제 CC에 여러분들다 받아내겠다 야! 내년 기다려 덕디야 덕디야 안녕하십니까 혹시 제친구 닭띠 보셨어요? 아시씨닭 보셨습니까? 요새 닭띠가 안보여요 제가 벌크업을 한다고 친구한테 얘기했었는데 그 이후로 저를 피하는 느낌이 들어요 와, 리르르다 우리는 좋아해 어, 좋아 좋아해요 우린 너 좋아해? 나도 나도 숨어서 한번 지켜봐요 어? 숨어서 지켜볼까? 알았어. <웃음> 저 숨었다. 다보다 보다. 차 속에 숨으면 다 돼요. 애들 원래 잘못요 진짜. 지금 이렇게 간식도 주고 했단 말이야 잘 먹어요 선생님 좀일좀해야돼서 뭐라라고 새끼야 뭐뭐뭐이말깔이이게 컨틀링인가 뭐뭐뭐 what's up baby? 간장게쟁 yeah. 먹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간장에는 white rice. 여기에 사실 지금 요새 국산 간장게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크기가 작은데 하, 그래도 이거 보세요.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간장 extra 엑스트라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이게 간장계란밥을 이렇게 구워 먹으면 제일 묘미가 위가 누룽지처럼 약간 되게 건조해져 내가 밥한 그릇 뚝딱. 아! 호식은 바로 타이밥 맨데 상점 더특 바로 입에 집어넣음. 아, 품절을 저희가 막 2주, 3주 때렸어요. 인기 제품들 다시 또 재입고했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사! 받아! 10월 29일, 토요일, 30일, 일요일, 이틀날을 오프라인 행사로 합니다. 마이 프로틴 팀메이트. 그리고 엠베세더 누구예요? 성환이 형님 기관이 형님 권혁이 그리고 누구? 그리고 누구? 그리고 누구? 꽤나 오랫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근데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진짜 이번에 인맥 총출동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사정사정 성엽이 재훈이 김민수씨 이준호씨 마왕형님 그리고 킹유진 그리고 괴물지 코뚱이 그분들의 테이프 타입은 제가 이제 천천히 마이프로틴 공식 홈페이지나 제인스타에기자를 할텐데 어쨌든 진짜 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불렀어요 와서 좀 같이 사진도 찍고 저 만나보고 저는 괴물지에게 감동을 먹었어요 <웃음> 이게 주말에 쉬잖아요 쉬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와주겠다 하는거 역시 어밀리언어밀리언이야 잉, 기모린... 아, 어디 있지? 잉, 기모린... 나도 이렇게 마지막 연말 행사인 마이프로틴 오프라인에 꼭 참석해주세요. 일본인 7천명 왔대요. 일본한대질 거야? 진짜 많이 와주십시오. 제발! 제발!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인스타로 맞짱을 가고 싶은 남자가 있대요. 사실, 사나이로 태어나면, 진짜 필요한 싸움이라면, 피하지 마. 만약에, 모르는 사람 없게 딱 부딪혔어. 차이나 순간 아드레날린 발동해야 돼. 남성 호르몬 폭발이야. 싸야 돼. 호르몬 싸야 돼. 어? 부딪혔어. 서로 부딪힌 사람은 응시하겠죠? 제일 중에 뭔지 알아? 눈빛. 이런 눈빛이 나와야 됩니다. 자, 눈빛으로 상대 지압했으면 두 번째. TALK 말을 잘해야 돼. 근데 말은 남자는 과음할수록 진짜 남자예요. 야림? 야린이한 얘기죠. 너 시비 거냐? 나도 그랬어. 나도 해외 에 있을 때 진짜로. 흑인이 지나가다 나 그냥 책가만 외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지들끼를 웃으면서 쟁쟁쟁쟁쟁쟁 <목소리> I'm very proud of being Korean인데 나한테 This horse king This horse king you're talking to Right? 진짜 바로 이리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딱 한마디 했죠 What did 여기서 절명하더라고 야, 친구 싸울 땐 싸워야돼 자신을 보호하고 또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주 토요일 일요일 29일 30일 연남동에서 마이프로틴 행사 있습니다 오시면 많은 유튜버 그리고 또 빌더도 만날 수 있고 행사도 되게 다양하고 만약 마이프로틴 맛이 궁금하다? 당장 와!